두크다 아오 뽁뽁뽁뽁뽁 3번 고 8만적 쉿뚜두두두두3 8만연말그싹싹싹싹싹라버리는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사대천사 마엘. 지난 시간에 이제 어마무시한 덱을 제가 보여드렸죠. 신덱이고 뭐 간에 다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극딜 덱도 한번 보고 싶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바로 이 덱입니다. 자, 요 덱은 제가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안정적인 덱이 훨씬 좋습니다. 요 덱은 극딜을 볼수 있는가? 요거를 기준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결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 드린 덱이다 그죠? 요거 덱은 이제 올스타덱으로 그때 제가 소개 를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초살이 되는가?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매일 바로 한번 노려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되겠나 어, 모르겠다 톡톡 톡. 자 일단 굴레 하나 베끼고요 쑥폭폭폭폭폭와 뭐가 이거? 삼, 우와 근처로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와, 잠깐만! 근타로 들어있는 연메이었어 그게 떨어지네? 지금 템은요, 생외입니다, 여러분. 생외. 와, 아, 잠깐, 아니, 마엘이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 이거를 유류엘로 생각했구나. 아, 아, 아. 우리 채널에서 나간 적 없는 덱이네요. 구리든줄 알았다. 너무 옷이 촌스러워가지고. 아, 아 미안합니다. 아예. 아, 마엘이었구나. 아, 괜찮네? 마엘, 얼티밋, 연맬. 너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야말로 진정한 올스타 덱이네. 또이렇게 갈게요. 파크닥, 파크닥 치고요. 요쪽에 한번 날리고 마엘을 없애버릴게요. 될것 같은데? 탁 그닥 스가 하나 더 싸게 고고 푹푹푹푹 스커트 이렇게 되고요 톡톡톡톡톡 와 이거 뭐고 이거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일성 2 6만요 생회 기준이고요 자 그러나 이 덱은 따라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덱 따라하시고 요거는일봉용으로만 감상하세요 감상. 와 이거 두장 떴는데 아... 마지막 그거 팀 보고 싶은데, 그죠? 오케이. 자, 반가웠습니다. <웃음> 자, 요렇게 또마인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끙 하시네? 안 만나고 싶었던 거가? 바로 한번 키볼게요. 그냥 연매를. 와,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와, 이게 자 다... 와, 딜이 남아도는데 내가 딜계산을지 못하겠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랬어야 되네 그냥 연말 요거 하나 치고 단일기로 치기쁘고 피델리 스택 더쌓이가 전체기 더 세졌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전체기 있으면 더 낫겠다 힘이 약간 남아도는데요 이거 아니야 단일기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전체기 단일기 전체기 이랬을 수도 딜 계산을 더 잘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나 이거는 만만치 않은 자세를 지금 잡으셨고요 저거는 못 죽여요 아무리 그래도 죽인다 아, 뭐, 뭐 죽인다면서 포기할 뻔 했네.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풀카운트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지금. 잠식 당해도 능력치 감소가 안 돼. 우와! 어 죽일 뻔 했다. 빡, 빡, 빡, 빡! 우와! 찬드리아는 죽였어, 찬드레아 아, 차단 당했었어? 차단 당했는데 20만 나온 거야? 차단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오, 아, 단단하게도 단단한데? 완전히 여신대고안 갖췄는데도 그리고 차단 당해서 딜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턱크닥턱크닥 어머나 아 이거 죽으면 안되지? 끙와 66만? 아, 차단 당했는데 왜 180만원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자, 계속해서, 오, 공불댁입니다또 다른, 또 약간 색다른 지도신 것 같거든요. 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는 회피를 넣으셨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전체기를 마지막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와, 회피 음식까지 넣지. 와, 우와! 뭐고, 이거? 야, 방금 뭔데? 회피음식 먹고 들어왔는데, 그냥 일성 단일기로 30만을. 마치 옛날 사기천사댁을 보는 느낌이네요. 뭐, 그러, 그러게요. 생각하고 보니까 공부를 별로 많이 안 당해요. 뭐, 거기다가 지금까지 맞았는데, 어,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자 이러면 이제 개성 발동 계속 붙고 있고 비델리 개성 더 받아가지고 뽕뽕뽕뽕 2 9만원어야 이게 전체기가 그냥 흑점 표식 주는 척 하면서 기이이상한데어 아, 큰일 났다 잠깐만요 이두 장이나 있구나 큰 나지는 않았고요 어근타로 들어있구나 야, 큰일 났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우리 형님. 우리 형님 근타로 들어있나봐. 키가 차. 에 개섭됐다, 야. 형님, 잠깐만요. 진짜, 아이 제가. 마일리오 선샤인의 힘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와우. 이기또 견뎠네. 필살이몇 랩이신가? 또, 또 근타로 들어있고 생체리고 이러신가? 와, 근데 무섭다. 개무섭다. 와, 이거 죽일 수 있나? 막 그런 막 두려움마저 막 듭니다, 지금. 와, 우리 형님 진짜 완전히 작정하신 형님이시다. 다크닥, 다크닥. 자, 차단 때문에 딜이 세게 안 나오고 있고요좀잡읍시다 이제. 와, 이거... 와. 안죽 주... 잠깐만.. 안주는데? 뭐.. 저 무슨.. 저.. 와.. 잠깐만.. 야 무릎 꿇어.. 무슨.. 어 무릎 끌었습니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야 네가 나를 두고 지금 선샤인의 힘야형 바로 필거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물론 무명 버퍼가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너, 너, 너, 너, 너무 무서워요 형님 진짜 너, 너무 무섭습니다 형님 진짜 제가 무명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 무명이 자식이고 어이 자식을 죽여야 돼요 광크당빡크당딱 이렇게 들어갈게요 와 야, 무릎 꿇었어요 지금 바로 무릎 꿇었어요 개쩔아가지고 야 우리 형님한테 생철에다가 근살을 넣고 서브에 무명 넣어가지고 무명 버... 안 죽는데, 무슨, 천하무적, 마징가제트, 마징가제트, 아나 로봇이? 로봇이, 로봇,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 안 죽어요. 왜 그런데,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형님. 설마, 이제, 궁 나가면 잡겠지. 와, 씨. 와, 개쩔이네, 진짜. 바로 무릎 꿇어지네. 저절로 무릎이 팍 꿇어지네. 꽁. <웃음> 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저런 스타일로 얼티밋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딜은 원래도 세니까 딜을 조금 낮추면서 세팅을 완전히 무슨 철갑 같은 세팅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자. 자, 와! 먹고 이거.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 선샤인이 두 명이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잡아질라나? 터크닥, 팍크닥 1 2 9 0 0 0이고요 와, 잡아지네요. 26만 나오고요 스택 하나 더 받고 전체기 뿡뿡뿡뿡뿡뿡 30만 두 명한테 30만 아 상대분 지금 그거 하셨구나 삼태양 하셨네 아 이거 유튜브 각을 아시네 내가 해봐야 되는 건데 삼태양덱 어, <웃음> 단단하다 예, 지금 두 방씩 막 찔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사는 애가 잘 없어요 트크닥파크닥버르르르르 트크닥. 자그라그라 이렇게 할게요 빡빡 쿵쿵쿵쿵쿵! 꾸강아 29만 0천와 점철기도 세가지고. 와 이거 셉니다 이거. 꾸강광광 꾸꾸쿵. 와 이거를 이 정도로 견딘다는 거는 되게 단단하다. 되게 단단해.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워기린님 반갑습니다. 무릎 꿇은 거 이제 무릎 좀 풀게요. 계속 무릎 풀고 있는 애가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어, 힘이 남아돌아가지고 뭐가 이 투구 왜 이러시노? 아 농개군요. 농개댁이다. 이게 농개가 오히려 골치 아프거든요. 전세기를 못쓰니까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투크다. 윽윽윽윽 한번 써고 팔만 접시어 쭉쭉 쭉쭉 쭉쭉 좀이 밟 봐. 이성이 아니었다고 일성이었다 해도 연매를 하나 갈아버리는 건 일이 아니겠는데요. 연매가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갈아버리는. 와 미쳤다. 아 우르스 님입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생방 보시던 분들이 들어온 거고요. 자, 지금 들어옵니다. 어, 이 정도라는 거. 맷집도 좋고 공격도 좋고. 왜냐면 이제 생회니까 세팅이 생. 어, 잠깐. 만 어, 우리 형님 먼저 피살계 만들었나? 가푼산데? 자, 이거 못 잡으면 개삽됩니다 이거. 그래 차라리 비델리가 집을 죽는 게 좋겠고. 파파파파 가고요.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쏙. 소크라. 이십만. 못 잡았으면 진짜 괜찮다. 았우 와. 그니까, 지금, 디델리 때문에, 우리, 갈수록 스택이 막 쌓여, 사... 오, 너무 아픈데, 지금, 이거는? 와. 스택이 막 계속 쌓여가지고, 그죠? 여섯 개다 쌓이면, 6, 4, 24. 기본 능치 24%. 오케이? 숭! 퍽! 퍽! 이 뭐가 56만! 야, 56만 나왔다! 물론, 제가 보기에 방금 분이, 템이 그렇게 막 좋고,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레벨도 조금 낮으셨고, 그죠? 투급 좀 낮고. 그렇긴 한데, 지금, 풀스택 받은 상태에서, 썰기 들어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만? はは<笑>